점심 저 점심 저타기요 의미 없으니까. 사채는 주방만. 안녕하십니까 광수 TV의 성광수입니다. 제가 아시는 형님의 와이프 분이시죠 형수님이 가게를 하나 오픈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한테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갔다 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처음 장사하시는 분이 5층 건물 지하까지 해서 통건물을 일식집을 차리셨더라고요 그것도 인테리어 비용만 7억 가까이 들여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직접 달려갔습니다. 네, 감사니다 아, 계산대에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돼서. 근데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일 잘못한 거는 1층을 완전 죽여 버렸어요. 음. 여기. 네. 층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네. 효율이 떨어지죠. 각 층마다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니다 네,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어느 층을 비워둘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주방이 꼭대기 4층에 있다는 게 제일 네. 위에 있다는 것도 제일 단점이에요. 주방이 제일 1층에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도 어, 저기 뭐 만드는 곳이구나. 음. 셰프님들이 앞에서 이제 밖을 보면서 네. 보여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밀어넣어버렸어요. 아예 안 보이게. 콕기안나와 폭이 안 나오더라도 자, 닫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 일... 음악카세를 하고 음. 2층에 탕 나가고 할수 있는 그런 조금 음. 작은 주방이 있고 그걸 음. 4층에 다 메인 주방을 음. 하려고 했는데 자. 주방이 너무 많 주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주방이 음.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주방에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음. 이제 내년 20년이고 음. 같이 저랑 실장에 있는 음. 친구랑 음. 이야기를 한 결과 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효율성이 좋다. 음. 근데 이제 주변에다시는 분들 얘기가 음. 객실이 더 많게 해가지고 음. 돈을, 돈을 벌어야 음. 되지 않느냐 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음. 그 다음에 1층이 또 수족관 때문에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이즈도 안 나왔지만 음. 음. 수족관 음. 뭐어떻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음. 주방을 계속 줄이고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사층으로 다 올라갔죠. 음. 네. 정리를 음. 해보셨으니까 어떤 효율성이 필요하지 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저는 실무에 뛰었었으니까 음. 물론 경영을 한지는 얼마 안 됐고 음. 제가 시대에 있을 때도 경영에 셌었어요. 음. 저는 요리보다는 경영을 더 하고 싶은 사람 요식업을.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일할 때부터 사장님들 만날 때도 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요리들한 이유가 제가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 요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음. 몇번 까였죠. <웃음> 객실이 좀더 많아야 되는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객실은 요만큼 몇, 몇 테이블 안되는데 조각만 이렇게 크면 수입이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평가해 주시니까, 뭐, 그것도, 저도, 저도 생각을 했다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1층을 네. 일단 활용을 안한게첫 네. 번째 문제고, 네, 뭐 효율이 안 나오는 게또 문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더미네이트로 공간을 다 차지한 것도 네. 문제고, 예, 네, 그렇죠. 인테리어는 굉장히 이쁘게 잘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시 손보지 않고 아. 할 수는 없다. 아, 그럴까요? 예, 네, 저는 네. 그렇게 하고요. 1층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는 이 일식은 차라리 주방을 4층을 쓰지 말고 네. 인테리어를 다시 하여 네. 2층은 네. 주방을 만들고 네. 더미네이터는 하나만 들어가도 충분해요 네. 두개씩도 들어가 있도록 장사를 네. 얼마나 하시려고 아, 네. <웃음> 그래서 더미네이터 네. 굳이 또안 만들어도 돼요 아, 2층 주방으로, 네, 주방으로 빼고 네. 1층은 다른 가게를 하시는 게 낫고 음. 1층은 다른 가게로 운영하는 네. 게 1층 매출을 땡길수 있는 부분이고 네. 3층, 4층은 네. 룸을 만드는 게 낫고 네. 룸을 만들어서 부양의 고객들을 받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2층에서는 네. 주방을 오픈 주방을 하되 네. 홀을 몇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 이렇게 네. 하는 음. 근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고치려면 네. 안고침을 장사할 수 없어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네. 주방체포들이 네. 앞에서 막 2층에서 움직이고 네. 2층에 와서 룸으로 안내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가능해요. 어, 2, 3, 4층까지는. 네. 네. 근데 1층은 다른 가게으로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여기가 음. 제일 문제가요. 고급인 식으로 음. 가자. 그리고 음. 퍼블릭으로 두 가지 의견 때문에 굉장히 컨셉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고급 일식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의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2, 3, 4층은 일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네. 3, 4층은 고급 손님들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네. 매출 단가가. 그런데 네. 3, 4층을 고급이 가기 위해서 음. 1층이 그렇게 야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고급 손님이 올라가시기에 음. 2층부터 음. 야장이 되있고 음. 2층이 포브릭하면 야장을 야장은 어떻게 가냐에 달려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유럽식으로 음. 되게 고급식으로 음. <웃음> 해서 할자신 있는데 음. 고급식당 올라가고 뭐 18만원짜리가 되어있거든요 고급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1층에막 먹고 있으면 음. 밖에좀 주차장 자리가 음. 6대 자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은 어차피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바닥이랑 줄선 끊는 건 일단 중공 받을 때마다 했는 고 그다음 다 덮었어요 지금 음. 타일로 되게 쁘기 했는데 뭐 2층에 오서 남자 분위기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아예 1층 앞쪽은 비워 버리고 비워 네. 더 비워 나 버리고 네. 1층에서만 따로 할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1층의 활용도가 없는 걸 떠나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호텔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일식이잖아요. 네. 호텔 음식 네. 호텔에 가면은, 세분님도 네. 하시지만, 다른 분들도 독특한 요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맛도구만 그렇고, 네. 유명하신 분들도 엄청 많고. 네. 이 정도 드시는 분들은 호텔로 가죠. 맞죠. 네. 호텔로 가죠, 일단. 네. 네. 중간층을 잡아야 되는데, 중간층을 잡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 비싸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밑에 층을 잡자. 그것도 힘든 거예요. <웃음> 총체적인 난국이다. <남극이라> 완전히. <웃음> 살다 습다 <살다>, 지금. 음. <웃음> 아, 어, 잡을 수 있는 층이 없어요. 그리고 껄이라는 거. 아까 네. 이 친구가 얘기했다시피, 껄이라는 네.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쫓아다니는 친구들은 중간층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위층들은 네. 거리를 안 봐요. 네. 네. 위층들은, 전세 네. 있는 패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호텔 가서 사우나를 하고,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되는, 네. 네. 그런 스타일들이 대부분이고, 요즘 제가 해물탕 하면서 느껴봐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장관님들, 네. 뭐, 국회의원, 각종 회장 회장님들이 와서, 네. 우리 집에 와서 아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네. 이런 맛을. 지난 네. 대도 잘 되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꺼리, 거리. 꺼리가 네. 필요한 거죠. 네. 홍보도 꺼리가 필요한 거고 어디 가나 똑같은 맛을 어디 가나 똑같은 거를 먹으려고 가지는 않거든. 네, 그렇죠. 네. 그 해물탕 꺼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디 없는 거. 한 개. 음, 먹 먹어보지 못하면한달 일씩이네요. 나올 때 비주얼. 손질해주는 비주얼, 네. 맛에서 느낌. 네. 꺼를 연인으로 안, 네. 안, 안 돼요. 안 돼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요 연예인도 안 되고 지인들이 와서 도움도 하나도 없어요. 네. 지인들 저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해요. 네. 오픈할 때도. 매출, 네. 매출 지금 당장 몇 백만 원더 벌어서 뭐해요? 지인들한테 신세만 지는 거지. 맞다. 비실. 네. 아, 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어야지 그게 진정한 장사인데. 그거는 그런 마케팅으로 풀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2층에서 또 주방을 만드는 돈 하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다 없어요.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유로 부처라고 네. 운영을 하다가 네. 인테리어를 처음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아, 좀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인테리어업자를 다시 불러서 네. 공사를 했어요. 네. 앞쪽을 공사를 네. 새로 했는데 네. 하고 나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바꿨어요 네. 이거 아니다 싶으면 네. 빨리 바꾸는 것이 유리하죠 네. 근데 이거 음. 한두 푼이 아닌데 내 처벌을 해결될 수 있는 분이 있는데그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투자를 고쳐서 투자한 만큼 더벌수 있다 생각하면 이제 보시는 거고 안될거 같으면 음. 접는 게 훨씬 빠르다는 그래도 그쵸. 마이너스 치는 거 보자 난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 아예 적으시든지 음. 아니면 바깥에서 장사를 제대로 하시든지 근데 그거는 진짜 누구도 음. 답이 없잖아요 음. 미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망하든 흥하든 이거를 딱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음. 처음에 뭐 저희 나름대로 머릿속에 들어봤던 인테리어다든지 음. 오픈해보고 또다 준비했던 과정에서 내게 또 안 되는 상황이 또 되어버렸으니까 음. 겉으로 보기또잘 돼요 점심에 이제 보건분들이나 이렇게 음. 좀 근데 음. 그게 큰 매출이 또나오지는 않아요 음. 예, 아마 빈영남법이든 뭐 점심 식사 하시는 분들이 크게 돈을 이제 많이 안 쓰는 경우인데 또 코스로 드시는 분들도 음. 많이 와요 v i p 처뭐 점심에도 5만 5천원이나 7만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히 있지만 저녁까지 해서 그큰 말씀대로 크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게 조금 더 있으면 저희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딱 이름만 들어도 예, 예를 들면 은 지금 광수생활이라고 얘기만 딱 들어도 아, 뭐 목동지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딱나 있으면 과연 검색을 하지 않을까 훨씬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지도 있는 어느정도 쌓아놓은 구분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네. 이 자리도 네.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네, 아, 진짜 그니다 그렇죠. 자리가, 네.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네.